동조합 정선아입니다. 네, 4차 산업 분야 중에서 AI 머신러닝 포키즈에 대해서 이제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그 이제 원래는 1950년도에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세탁기를 켜고 그리고 그 세탁기가 자동으로 세탁이 되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세탁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인공지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사용했던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의 범위가, 어, 굉장히 넓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어, 인공지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 머신러닝과 딥러닝, 여기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말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범위에 속하고 있고요.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공통점은,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은... 그 머신, 어, 우리가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머신러닝에 속한 그런 인공지능, 어, 그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머신러닝과 일반 프로그램의 차이를 보시면은, 그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리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학습이랑은 다르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냉장고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이제 프로젝트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세 단계로 어 인공지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훈련 훈련 단계로 들어가 주실게요. 훈련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블을 총네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학습 평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여기 이제 무엇을 하고 있나요에서 10개의 예제 사과를 가지고 10개의 예제를 만들 만들고 바나나도 10개, 고기도 10개, 동물도 10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개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새로운 머신 머신 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라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학습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이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이때 조금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 탭을 하나 열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픽 들어오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얘가 이제 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어 맞추는 게임이에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 기차를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기차를 그려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버튼을 누르고 기차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리 또는 라리넷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지아 제가 너무 못 그리고 있나 봐요. <웃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 교육에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인공지능 수업을 또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양초 맞죠? 아 이제 다 됐네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되게 빠르게 지금 훈련이 마치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보시면은 이제 모델, 우리가 지금 학습한 모델이 이제 어, 훈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들이 이제 모델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를 넣어보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스크래치나 파이썬을 활용 어,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로 게임이나 프로그램 만들어보세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크래치 3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스크래치 3 열기를 눌러주세요. 들어가시면 이제 다양한 블록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스마트,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그 스마트 모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그 냉장고를 만들 건데 먼저 그리기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오른쪽 밑에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자분이랑 강아지를 하나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레이블 4개를 만들었었던 음식을 가져올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 음식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간 상태여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이제 말을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음식이 나한테 오거나 아니면 강아지한테 갈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지금 위치에 있는 이 초기 초기 위치 값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건드리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고 어, 사과의 레이블과 맞았을 때그 신호를 받으면 얘가 냉장고에서 나에게로 오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과가 하는 코딩이 지금 바나나 그리고 어, 고기, 고기랑 강아지 음식까지 동일한 코딩이, 코딩이기 코딩이 때문에 여기 있는 코딩을 드래그 하셔서 바나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나나에다가 넣 넣어, 이렇게 두개다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똑같이 코딩으로 들어온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랑 강아지 사료에도 똑같이 드래그해서 위치시켜주세요. 어, 냉장고에 그 코딩만 이제 어, 완료를 하면 인공지능 냉장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다 하신 유선 선생님 냉장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래 가운데 보시면 화면 공유가 있는데 컴퓨터 한번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어, 아, 이 예. 강아지가 아니고 곰을 넣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벤트에 초록색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 메시지 신호 보내기 그래서 내가 한 대답을 레이블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사과랑 똑같으면 사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 깃발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주인님 부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대답을 넣어 주시면 돼요 대답으로 아까 전에 어 빨간 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사과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길게 써 주시면은 이제 그게 어떤 레이블인지 얘가 판단을 하고 그 음식이 나오, 나오는 동작을 할 겁니다 빨간 게 그래서 어,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 인공지능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은 개인 정보 유출이 이제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 안전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 ABC 이미지를 봤었을 때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 앞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얘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만은 더 적게 사람이 어, 어 적게 다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사람을 또안 다치게 할 것이냐 이런 어 윤리성의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 주행이나 뭐 이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이 많이 이제 활그 이제 많이 되게 되면은 일자리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어 유튜브를 예로 들었지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많이 줬을 때 그쪽으로 어 이게 더 맞다 판단을 하,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으로 어 인공지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